했으니까 앞에 뭐에 있을까? 산화산원 그렇지 산화산이야. 산화는 무어 우리 산화 너. 그산화 그거 한 번만 그냥 뭔지만자 여기 한번 산화 산화 써줄래 여기다? 정의만 한번 읽고 가자. 그렇지 산화는 뭐였으니까?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야. 오 산소가 얻는 거야. 는요 산소를 읽는 거였어. 그거 한번더떠줄래요 다시 읽으면 산소 얻, 어, 막 이렇게 썼어. 음. 어, 좋아. 읽으면, 읽으면 돼, 그냥. 음. 하나는, 음. 전자를 읽어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기억하네, 기억해. 진심 뿌듯.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 다른 것도 있나요? 음, 사나는또 있구나. 산나 수가 증가하고, 오, 얘는 감소해요. 와, b e a u 진짜 잘했어. 그테이를 완전 딱 말이네. 하나하나는 각각 일어난다? 아니면, 은뭐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요. 어, 그렇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니, 콜 해가지고 배웠던 거. 무슨 수랑, 무슨 수랑 같았어꼭 말이 다안 맞아도 돼. 의미맞으시는데 뭐랑 뭐랑 같았는데? 음... 요기 여기, 음. 여기, 이거, 이거 가지고 응원하면 됩니다. 얻은 산소수랑, 이런 산소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또, 또, 또, 또, 또. 이런 전자수랑, 어. 얻은 전자수가 같아요. 그렇지. 완전 잘했어. 기억나지? 네. 네.